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방금 반반의 유치원 챕터3 영상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버기억기님 영상으로 말이죠 바로 보러 갈까요? 렛츠 끼리자버기억기님 영상 시작합니다 반발리나는 무언가에 물려 있습니다 쪽지를 들고 말이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이상한 소리가 날때 라면서 말이죠 자 동전을 넣어야 하죠 일곱 개의 동전 넣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카드키 발견 자, 방울병이 쫓아옵니다 도망가 그 이거 카드키를 작동시킵니다 자, 오! 바로 쫓아오는 방울병 도망가야 하죠 자, 보안관 토드스터가 왔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휴. 어, 셀린의 선물들? 이라고 적혀있네요 어, <웃음> 굉장히 건친 토드스터 자, 이제 내립니다 어, 토드스톤은 가라고 하네요 자, 이제 새로운 방으로 진입을 해볼까요? 문이 열릴까? 셀린의 선물대 이라고 적혀있는 이제 새로운 방오 너무 재밌는데? 기대가 돼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와우 굉장히 많은 선물들, 인형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죠? 오, 뭐지?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나갈 물품이었나 보네요 오케이 어? 뭐가 보였는데 방금? 어 카드키 발견! 나이스 오오! 케이 셀린이 쓰러져있습니다 뭐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적혀있습니다 헉? 왜 쓰러졌지? 오! 어! <웃음> 토드스터가 인사를 하는데 셀린이 갑자기 일어났어. 뭐야? 갑자기 사라진 토드스터. 뭐지? 셀린이 일어났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빠른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아 저걸 빨리 타러 가야 돼. 빨리 가. 오 어떻게? 셀린 눈이 대롱대롱 타고 있어. 아 다행히 도망쳤습니다. 어, 셀린이 진짜 많이 느리네. 자, 기차역을 통과하는 주인공. 오, 셀린, 도 뭐야! 개 빨라! <웃음>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오, 무서워! 오, 어떻게 홀리멀리! 자, 도망가는 주인공. 아, 너무 빠른데? 아, 슬로우 셀린이 아니었네. 와, 진짜 빠른데? 아까 그 방울펜보다 빠른데요? 우와! 와. 잡힌 주인공! 아, 이러면서 게임은? 끝이 납니다 와 너무 잘 만들었어 자 두번째 영상은 세 셀플레이 타임 님의 어, 스팅어플린이 되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모드를 자 같이 볼까요 오 게임 플레이를 하는 스팅어플린 와 이게 직접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오 뒤로 돌진하는 캡틴 피들스 오 아, 이게 가능하다고 야,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한데? 와,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걸어가는 스티모클린. 자, 어제만 해 걸어가는 게 뭔가 뚝딱뚝딱거려서 귀엽. 자,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죠. 오. 아, 자꾸 캡틴 피들스가 등장을 하네. 어디로 그냥 무턱대고 달려갑니다 오 음. 어, 계속해서 보이네 탭팀 비델스 자 다른곳으로 영차영차 가는 스팅어플링 오 어, 쫓아오네 도망가 오 쫓아온다 도망가 오? 양옆으로 오는데? 와 옆에 길이 있네 오케 오, 이오이거오 약간 파피플레이 타임같아 자 의자가 와야 돼. 어, 굉장히 컨트롤이 좋습니다. 자 의자를 타고 이동을 하는. 오 캡틴 피들스 쳐다보고 있어. 와 무섭다. 자 다른 방으로 가는 스팅어 플린. 자 카드 키를 작동 시킵니다. 어 퀄리티 너무 좋은데? 자, 의자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하는 스팅어플린 자, 이동해! 얼른! 자, 2층으로 올라왔어 오잉? 어, 있자? 오, 뭐야? 오! 여기는 자기 방이네? 스팅어플린 방? 자, 계속 이동을 하는 스팅어플린 <웃음> 걸어다닐 때 약간 징징이 소리 난다. <웃음> 자,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곳이죠? 도안지. 뭐 <웃음> 징징이다, 징징이. 촥촥촥촥. 척척. 이 소리가 묘하게 좋은데. 반반의 연구실? <웃음> 뭐지? 오, 반반이다. 우와! 오! 철창으로 막았어! 자, 카드키 발동 열리는 철창 오, 샤워실이네? 뭐, 뭐다 있어, 여기에? <웃음> 아 뭐야, 샤워하는 거야?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버그야? 하수구 밑으로 내려간 스팅어플린인데? 우와 자. 오! 반반이 있습니다? 뭐야? 아, 몰래 쫓아가는 건가? 헉? 우와. 헉?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아, 이렇게 맵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네. 자, 반반은 아직 모르고 있어. 자꾸 반반을 이렇게 미행을 하는.. 오! 뭐야! 어어! <웃음> 어, 어.. 잠깐만 이거는.. 키스를 하는 반반과 반반이나.. 근데 어제 반반이 한대 지어 터집니다! <웃음> 이게 뭐야.. 아, 갑자기.. 시전극을 하는.. 반반 커플.. 아, 뭐야 쟤네.. 갑자기 개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와 어, 도와줘라고 써있는 방이 있네 도와줘 헬프 오 어, 탈출? 이라고 화살표로 써있습니다 여기는 오저 표시는 그거죠? 날짜 이렇게 지날 때마다 선을 짝대기 하나 긋는거 도대체 오 이거 뭐야 나무 아니야? 우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